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 DDP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DDP는 2014년 개관하였고 영국 건축가 자아 자디드에 의해 설계되었는데요. DDP는 외관상으로 유선형의 비정형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아 자디드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한 이유를 서울 성곽을 둘러싸는 건축적 풍경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015년 1월 DDP를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Today I'd like to introduce Dongdaemun Design Plaza, which is called DDP. DDP opened in 2014 and was designed by British architect Zaha Hadid. The DDP has an atypical shape with a streamlined appearance. And the architects say that the reason for the designing in this shape was to express the architectural landscape surrounding the Seoul Fortress World. In January 2015, the New York Times selected DDP as one of the 52 most visit places in the world.